안녕하세요, 쏘장금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게살로제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게살 대신 크래미를 사용하셔도 정말 맛있어요. 간편하게 만드는 게살로제 리조또 만들기 지금 시작해볼게요 200ml컵을 사용했고요 먼저 쌀 3컵을 깨끗이 3,4번 씻어주세요 꼬들밥을 만들거예요 씻은 쌀에 물 1.5컵 넣어주세요 버터 한조각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가스에 불을 켜고 추가 세게 돌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분 소리가 멈추고 뜸이 다 들여지면 위험하니 추를 확인해 주시고요 올리브오일을 적당히 넣고 잘 저어주세요 버터도 잘 섞어주시고요 버터가 이렇게 군데군데 뭉쳐있어요 냉동시켜 뒀다가 필요할때 전자렌지에 해동해서 넣으면 정말 편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 담아서 소분해주세요 200g씩 소분하면 돼요 한번 먹을때 양이 딱 맞아요 야채 손질을 시작할게요 브로콜리도 한개 썰어주세요 브로콜리는 한통을 다 데쳐서 소분해서 냉동해둬요 파프리카도 씨는 제거하고 썰어주세요 양파도 잘게 썰어주시고요 쫄깃함을 담당해줄 새송이버섯도 잘라주세요 양송이버섯도 썰어주세요 야채는 모두 그릇에 담아두세요 냉동게살도 해동시켜서 준비해 주세요 무가당 생크림과 우유를 1대1로 섞어주세요 저는 생크림은 무조건 홈라만 사용해요 오늘은 홈라 500ml 우유 500ml를 사용해볼게요 우유는 멸균우유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생크림과 우유를 잘 섞어주세요 토마토소스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가스에 불을 켜고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골고루 두른 뒤 야채를 넣고 후추를 톡톡 뿌려서 볶아주세요 야채가 어느정도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세요 조금 더 볶다가 토마토 소스 두국자 생크림 우유 두국자 넣어주세요 준비해둔 밥 200g도 넣고 게살도 넣고 치킨스톡은 조금만 둘러주세요. 게살 자체가 짠맛이 있어서 평소보다 치킨스톡을 작게 넣어요. 계속 잘 섞어주세요. 소스가 꾸덕꾸덕해지면 초간단 게살로제 리조또 만들기 끝!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레지아노 치즈를 위에 살포시 뿌려주면 풍미가 더 없대요 직접 키우는 바질도 올려줬어요 정말 맛있는 토마토 소스와 크림우유로 만든 로제는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도 맛있는 요리 완성! 빠지면 섭섭한 먹방 ASMR 시작할게요. 역시 로제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사실 이번에 구입한 게살이 별로여서 크레이미가 너무 그리웠어요. <웃음> 입속에 넣으면 순삭입니다. 진짜.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게살로제 리조또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